단단한 맷집이다 이 녀석 일상 무사이프로텍션오 야! 연결 끊김 어? 연결 끊긴데나 왜? 잠마 내가 모드가 없어서 그렇다 아 모드 안 맞으면은 옛날에는 모드 없음 이렇게 떠는 지금 응. 음. 뭐 이상하게 떠가지고 그렇지 어 그런 거 같더라 요새 저번에 봤을 때도 동기야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응. 옛날에 모두 뭐 없는지 설명 다 해줬잖아 그니까 러 지금은 안 해주고 그걸 안 된다 대박야 맷집을 키우는 거다 어야 맞다 민규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저, 저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봐라 찾을 응? 수 있다 쉽게 뭐라고? 그거 서버 주소 위에 있는 사진에서 이상한 걸 하나 찾아봐봐 이상한 걸 아니.. 게 뭐게? 아니 왜.. <웃음> 네가두명 있네 <웃음> 아나 저번에 그거 공약 영상 다 찍고 할게 없어서, 그냥, 이, 저 계정 하나 만들어서, <웃음> 문자 보내봤는데, 추가됐더라. <웃음> 야 <웃음> 레전드죠. <웃음> <진짜> 두명 실화야. 얍, 난이 게임을 두번 깼다, 이 녀석. 어, 이제 렉안 걸릴 거야, 야. 메모리 활동이 6기가 로 늘리니까. 확실히 좋아. <웃음> 그리고, 니, 네 니네 아직도 니네 가게에 그거 있다. 손님 있다. 약. <웃음> 저 손님은, 1 <웃음> 1일째이가니 네 가게에 있는데요 정확히 <웃음> 11일. 이거 쉬프트였나? 오케이. 어, 게임 모드. 아, 이거 너무 불편하다, 이거. 아, 예, 서바이벌. 예, 이제 이거 멀티로 열면 게임 모드에 내 이름까지 일업하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다. 너이 녀석. 어디 갔어? 어우씨 아르곤 구하러 가야 한가 밖으로 뛰어내리 아르곤 구하러 마크가자 야 아르곤 같이 구하러 갈래? 다, 내일 가자 아르곤 구하러 마크로 가자 어? 나.. 나.. 아니, 나 이거.. 때문에. 이거 요구하면은 그거 생긴 기 그거 맞다. 뭐냐.. 개인실이라는 게 생기거든 지금.. 지금 해놓고 내일 요거 근데 시발 또 10만원 정도 드네 소리 에, 엔더 선님들 다또는 선님 만나. 아, 나, 야 니네, 가게 직원 고용 중이다, 지금. 오케이. 그, 엔더맨 화나게 하고 빵? 계속 꼬라보면, 그, 엔더맨 길들여진대. 그래서, 그렇게 해서 니네 가게 직원 하나 구하고 있다, 지금. <웃음> 아, 거미, 안 돼, 너는. 우리는 다, 다리 네 개인 직원 안 받는다. 넌 뭐야? 우리 가게는활 듣네, 무기 든네 안받는다 나얘 모델로 쓰고 싶은데 미안 미안, 그만 꼴아봐 눈곱살이 그만 끼고 내가 죽게 생겼다, 길들이다가 낮에 하자 이거는 미안 미안 으 직원한테 사를 나 TP 좀 해줘 <웃음> 직원 부하다 사망했다 나 지금 딜들이고 있어 야, 야 이거 낮에 해야겠는데 야너 <웃음> 직원한테 살해당했지 너 길들였다. 불신, 이근이 있어서, 그림이 녹이고 있고. 진짜? 어. 진짜 네. 길들였냐? 어, 어. 아, 그 길들이면, 따라올 거다. 돌아다니다 보면. 아니, 실패했다. 도망갔다. 자꾸 뒤에서 쟤네들이 꼽살이 껴서. 너이 자식, 일로와. 너, 됐지? 너 맴매. 야, 거미랑 싸운다. 내가 도와줄게. 야, 미안. 보호사 입고 다 입고 해봐 한번. 그리고 내구성 3. 어디 갔어 이녀서어길 들어졌다. <웃음> 어 이거 길들이면 계속 니네 따라서 탈피할 거, 탈포할 거. 야 됐다. 어 너는 왜 왔니? 쟤 우리 집에도 올라나야 <웃음> 엔더맨 도망갔어 도망갔어 잠만 내구 내구성이 대체 뭐지? 내구성 프로텍션 아니가. 아, 4까지 되던데. 레벨. 업그레이킹 업그레이. 아 내구성. 아보호만 하는 줄 알았다. 1.16 버전에 다이아몬드 보다더 좋은 무기 나온다는데. 야 지옥 업데이트. 너 고야 일로 와. 아 이거 밀어서 보내야겠다 여기다 머리 박으면 안 돼요 야, 내가 고양이한테 조련당하고 있다 직원 어나 기다렸어 하면 따라올 거야 아마 아 어, 계속 따라오네 야 여기 여우 돌아다닌다 내 고양이가 물을 뜯을 것 같은데 아네고양이를안 섞일까봐 나 목줄 다 노란 걸로 바꿨다 너 집은 거기 계속 살려고 글쎄 야나 엔더맨 길들였다야 그건 네 직원이다 이제 아니 야 고양이가 3층으로 안 올라간다 얘가 어 물고기 들고 있으면 될라나? 오호라 워라 야 안녕 엔더맨? 야 고양이가 혹시 대구 먹나? 야 장티푸스 걸리는 거 아니지? 먹을 거 같은데? 연어다 으악.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야 일로와 연어 안 좋아한다 그냥 물고기가 없어지고, 그걸로 다 바뀐 거지. 대구랑 연어로. 아마? 아, 몰라. 난 엔더맨 좀더 데리고 다녀. 니 야, 몇개 하려고? 좀더 많이 해볼까? 아 이건 돌고래 생선 말이고 맞다 니네 안에 매장 만들어야 되는 거아니가 가만히 앉아있어 야나 고양이 밀기 하고 있는데 막벽 컨트롤 두 마리 엔더맨, 에완더맨 두 마리다. 아, <웃음> 이쪽으로. 야, 고양이가 날 민다. 야, 얘다 고양이한테 졌다 야, 케이 <웃음> 따라온다. 거기 가만히 야, 한 있어. 안돼 치면 어떻게 될까? 안 때린다. 변화 없네. 응, 음, 안 때린다 이제. 야. 고장났구나. 응? 기능이 고장났구만. 어. 왜 귀여운데 데리고 다녀라. 으악. 난 대구 사냥 주하로 가야된다. 으악. 그 대구 말고요. 우리 보자. 나도 몇 마리 데리고 다니니까. 너 우리 직원 하지 않을래? 안녕 으악! 도망갔다 너 우리 직원하지 않을래 뭐지? 이 걷거나 뛸 때마다 택시 오수같이 올라가는 게이지 아 그거? 내구성? 그거다 그거 얼마나 뛰어야지 한칸 닳는지 표시해주는 거다 음. 이 노란색 게이지 다 다르면은 피다는 건 배고픈다는거? 응 음. 잠깐만 내 애완 내 앤더면 나한테 허그로 끌린거 같은 그렇네 내거다 이제 <웃음> 야 <웃음> 스카우트 전쟁이다 이 녀석 읏시로 주인을 바꿀 수 있다니 그냥 문대 버려야겠는데 야너 도망가지마 야, 나한테 피 p 한다. 너이 녀석, 너 이제부터 교통, 도로교통공사에서 일하자. 도망갔는데. 야, 안녕. 야, 야, 됐다. 스카우트 한다. 너 도로교통공사 가고 싶지? 야 잠깐만 야 우리 회사에 못 들어온다 야 문이 두 칸이다 야엔더벨 <웃음> 유기한 저...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야 아니 나나나 그생각으 했는데 노동착취하려고 나가는 길은 없다 밖에는 맨날 야.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나 여기에 포켓몬 모두 넣고 싶다 야어 넣을래? 14.4 있나?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래서, 됐다. 나 쇼핑하러 왔는데. 예, 매매장은왜 없냐. 야, 북극곰이든. 아, 이거 이거 이거 셀프로 죽여서 고기로 드시. 야, 뭐야. <웃음> 얘는. 얘네들은 아, 아직도 있다. 얘네들 11일 동안 있었다 여기.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생포해가지고 탕 탕으로 끓여드시면 맛있습니다. 거북손으로 만들자. 됐나? 끓였다 아니 거북이로 거북손로 만든. 말이 되는 소 거북이로 거북선 만든다 이 녀석. <웃음> 거북이 지금 해초 나오네 얘가 먹었던 거 꺼내는 건데 <웃음> 해초 말고 태초 나와야 아니... 되나? 락. 네. 너 연어.. 얘 예, 예, 연어 먹었다 배 갈라 이 녀석 고양이 줘야지 으악 익힌 거다 이번엔 여기 내장은 어디 있어요? 몰라요 여기다, 이거, 받, 붙여도 돼요. 시장님한테 검사 받았다. 응? 어? 야, 어, 그거는 된다. 검사 받았다. 합격이다, 이 녀석. 그러면, 그걸 하고. 나 여기다, 구찌 매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, 괜찮나? 아, <웃음> 구찌다, 이 녀석. 어, 시작이다. 너내엔더맨 이름을 볼래 이름이 뭔데? 여기 에이, 마우스 올려봐봐에완더맨이다 으악 <웃음> 넌 이름이 뭐니? 야 이름이 없다 야악 이름 지워줄게 내가 미안해 어? 내가 스카우트에 갈것 같은데? 안된다 너 크리에이티브한 야, 야, 사이야화다야니 때문에 그래, 니네 크리에이티브 한상이 이래 됐다니까. 아 그래? 크리에이티브 이랬다. 하면 사라지는 것 같아 아, 그럼 크리에이티브로, 오케이. 안녕. 얘 화났는데. 어디 갔어? 안녕. 뭐? 꼬라봐. 어. 그만. 꼬라봐. 화났는데 이제. 야, 야, 고개 내려 이놈. 이놈. 저 녀석이, 이놈은.. 오이, 고기 내려, 임마. 고기 갔다 한대 친다, 너. <웃음> 그 녀석 이름 뭘로 하지? 아, 지었다, 이 녀석. 화났는데야.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? 나이름 별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밤에 하니까 좀더 어려워 어렵... 아여 있네 화가 잘안 풀린다 야. <웃음> 화났다 화난 친구의 이름을 맞아라 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돌아와 이 녀석 영우 여기 있다 으영 용우 도망가지 마야영우 화났는데 어떡해 영우 내가 볼때마다 순간이동 안 영우 <웃음> 화났는데 요 내가 보면 괜찮아 내가 뭐가 이렇게 화가 많니? 야 한놈만 길들여도 된다 안 때린다 안녕 빡 도망가 영우 어디? 영우 자꾸 화내는데 어떻게 하냐 나 네, 영우야 야, 영우야, 니한테 때렸다. 영우, 양양 펀치 안 들려. 영우, 그렇게 귀엽게 때리기 있기? 야, 영우 도망가. 야, 영우야, 너 귀여우면 다야? 너무 <웃음> 왜와 <와요>? 밖에서 저러는데 제왜 <웃음> 밖에서 저러는데 응 엄청 많았는데 내 전화번호 아니왜 저리 자꾸 <자고. 웃음> <내가> 혼자 발작했어 너무 나쁘다 너무가 아니라 약간 재준 으 악재준이 야, 제 이름 영어에서 바꾸자. 제쟤 준다면. <웃음> 발가락맨. <웃음> 너의 이름은 발가락맨이다, 이 녀석. 어디 갔어? 어, <웃음> 바뀌었다, 야. <웃음> 민규 다시 봐봐. 쟤 <웃음> 영어 아니다. 영어 아니다. <웃음> 야니 네 혹시 조커 안 만들었지? <웃음> 민규 야나 딸때까지 뻐겨야겠는데어 아니 나안 갈수도 있다 저거 <웃음> 네, 이연되은버그가 밤에는 잘 안되나 보다 응. 내가 한번 갔다올까 뭐 다른 애가 있냐 이런 나 갑자기 야생하는데, 나 구찌 매장 만들라 했는데, 야생하고 있다. 까꿍. 바닥 지나서 못 빼기겠지롱. 예, 예, 에언더입니다 야, 이 야, 야, 갔다 왔다. <웃음> 제일 <제비 또> 다 <왔다. 웃음> 와, 와, 왔다. 엄청 많이 났는데. 도대체, 뭐때데나 <웃음> 자꾸 그러면 도끼로 머리를 찍을 수 밖에 없단다. 이게 <웃음> <야>, 불질도 저거. <웃음> 야. 말다 했냐? 죽였어.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 친구 집에서 폐준하게 내버려둔다 야, 야 구찌 매장 만들어도 되나? 1층에 어 샤넬도 만들자 이 김에 야 어, 봅시다 크리에이티브 어떻게 나누니 매장을 봅시다 <웃음> 이거 나의 석영 블록 이렇게 매장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이렇게 그러게 간요 정도면 되나? 되겠지? 이어서 굿지다 여기는 야 형광등이 내 매장이 가로막혔다 야. 만 떼자. 응. 여기 칸막이에다 될것 같다. 연매장이다 기는 음... 부드러운 석경 미끄러운 거 오케이. 이렇게 그애 한다며 미리 집간거 같다. 집 갔다 고뭐이즈강 어, 갔구나. 말써봐튕겼나나 밥에 안 먹어. 죠? 아. <웃음> 강지 단식이다. 너 <웃음> 야식 금지 녀석. 이분 뭐 레아 시기야 아침이잖아 9시 25분인데요, 형 아, 구찌 만들었다 볼래? 어 여기 있다 굿찌다이 <웃음> 매팔 판단 말줘 응? 응, 음, 진짜로 안 들어가진다고? 잠깐만 캐팅도안쳐야 들어왔다 봐. 뜨는데? 아 오류가 떴나보네 무엇이 오류를 일으켰을까? 응 들어왔다 안녕 몰라? 요왕 나가진 거 맵맵 그냥 크리에이티브할래 그래 니아 네, 언더맨 갔 갔다 조 대학으로 떠났다 <웃음> 한놈 니가 동서대 보냈고 한놈 서울대 어대 보냈다 야 여기 식당 찾았다 음 아구찜이다 이 녀석 <웃음> 아구찜 이이 녀석 아구찜 또 <웃음> <웃음> 약. 야 아나이드립 어, 처음 보였어 뻥졌어 <웃음> <멍> <웃음> 으악 아구침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푸드코트는 나중에 만들죠 아구침이래 <웃음> 이게 <이번에> 뭐야 <웃음> 다른거 보면 안되지 거의 1층에 명품 있잖아. 응. 대헌나 시장님한테 좀잘 보려고 대헌 비통 만들어야겠다. 야. <웃음> <웃음> 대통 대헌비... 으악! 구멍 냈다, 여기. <웃음> 대원 비통이다이 녀석. <여섯. 웃음> 어떻게 만들지, 근데, 이거를. 이렇게 하면. 대 <웃음> 마구 붙여놔야겠다 으악! <웃음> 블루비턴이다 이 녀석 이 정도면 괜찮나? 으 대원비통이다 이녀석 약 대원비통 으악 아잘 버려. 약 아구찜 진짜 진짜 아구찜찜이다 봐봐 대원비통이다 약 뭔데? 대원비통 와 여긴 정말 아구찜 매장이다 야, 여기 탈의실 만들라 했거든, 저기. 야! 유리창이 있는데. 유리창이 있는데 탈의실 만들라 했다. 안 됐는데. 어떡하냐. 으아. 루이비통 아구찜. 야! 아구찜이다. 대거. 배스킨라빈스 54만 들어야겠다, 여기다 배스킨라빈스... 로빈즈... 오븐이 있고 <웃음> 어, 과일바구니 <웃음> 바구니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. 응. 영어 시간에 배스킨라빈스 못 써서 배스킨에 랩이 있었다. 아, <웃음> 앨바구니에 <발> <웃음> 예, 사과가 끝나게 많아요. 2층에 이거 만들어도 되나? 1층 명품 매장이었는데 약 명품 꺼졌다 아무도 관심 없다 딱. 그리고 민성을 조금 인성 넣고 감자넣고 야 여기 새로운 매장 들어왔는데 이거 허가 받은 거가 뭔데? 여기 야안 <웃음> 된다 나 TP 해야 된다 끝까지 나 왠지 몰라 자꾸 니네 집에서 태어나 나 설정 이 따로? 이 가게는 영업 불가능이다. <웃음> 왜? 바꿔라. <웃음> 나 아구찜 가게인데. 아, 아구. 야야 야, 정작 아구가 없고 아구 대신 대구를 팝니다. 야. 대구 볼찜으로 바꾸라 그거 여기 대구 볼찜 가게다. 응. 오천원이다, 이 녀석. 야, 블루 비톤에서 뭐 파냐? 야, 1층이 포드코트 됐는데. 허 <웃음> 그러게. 야, 블루비통. 베스킨 로빈즈. 아, 바꿨다. 됐다, 15를 뺐다. <웃음> 어, 뭐야, 섬세하다. 오. 이놈 되게 좋네 이거 응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걸 만들겠다 이제 부대찌개 지금 만들어도 되나 약약이 어. 어. 녀석 부대찌개 팔 거야 나 여기서 카운터를 놓고왜 카운터가 아닌. 그래서 어, 집에야 세이브 좀 m 아놔야겠다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이, 다 농협, 거의 갈라, 갈라. 그걸 아, don't know. I d 그 n t know. I don't 아, n o w I d o 이 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쉬하 됐고 그래서 고요어 제가 아구이 미리 뜨워 아구스 보다해어떡하주이또 죽어 있더라고요. 이것저 체크를 해봤속킨다이 <웃음> <30, 하나 사례에 웃음> <있는> <웃음> 그래서, 뭐, 그냥 뭐, 그냥 뭐, 그냥 뭐 이녀석 엄마는 왜 게임 먹을거지 너 <웃음> 그거 그러니까, 맛있다 <웃음> 네. 일단 내가 좋아하는거 제가 okay, 학생 이거 민트초코 네? <웃음> 어? <웃음> 내가 네. 되게. 이거지데으면 어, 그 되지. <웃음> <방에 있는> 건데, <웃음> 이거 부딪치기 집인데 왜? 거야, 아니 가게 이름이 어. 건데, 그런 그런 거안 돼. 왜? 안지 <웃음> 그, 예, 아, 이고을 그 가게는 3인석까지 지원된다. 응, 어, 으악. 4인은 안 돼. 어 콘크리트 가루, 이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는데. 예, 딱, 아, 오릅으면 얼음이다. 어디 봅시다. 아, 어, 네, 네. 콘크리트 가루 되게 먹고 싶다. 응. 음. 먹을래? 아, <웃음> 자. 으악. 이거는 블루베리 맛이다, 이녀석. 으악! 여기는 <웃음> 이게 제일 인기가 많다. 야 이거는 사탕 같은데? 당금 아 사탕이다 그냥. 어. 아 팔.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슈팅스타다 이 녀석아. 야... 산호블록 죽는다 말라 이, 이 녀석 이건 슈팅스타다 <웃음> <웃음> 아초콜렛맛끝 이제 위에 뚜껑으로 나 덮으면 된다 형 뚜껑 방향이 이부 그렇게 했는데 와너왜 아. 반대야 됐다 야 아, 하긴 중쪽에서 그래 어. 너뭐 먹을래 이 녀석 야 나는 어 잠깐만 밖에서 볼수 없다 내가 나 어, 시팅스 타 아. 먹을래 아 밖에서 볼수 있게 바꾸자 얘가 나올라나 그러면 그나마 동그라니까 야 슈팅 아니 이 슈팅 스타 아니라 대혼 스타다 이제부터 시장님 이거 이런... 먹으면 톡쏠것 같아요 이제 왜컵 신규 레걸러로 줄까 아왜 이렇게 컵컵 어디 갔노 야 어디 보자 잠깐만 컵좀 찾을게 장식이 있나 야이 녀석. 자, 신규 레굴러다, 이 녀석. 야 초콜릿으로 벗다, 모르고. 야 약, 돈을. 잠깐만, 근데 초콜릿이잖아. 어, 그 3,900원이다, 이 녀석. 약. 잠만 어디보자. 아니면, 하프 갤런으로 시키면 되지. 돈약약 39대원이 또 아니 야자가 위조지 팬데 이거. 그란돈을 뭐 갖고. 그란돈을 갖고. <웃음> 아니. 그란돈. 아니 왜 여기만 다른 나라 돈을 받냐 <웃음> 여기 외국 가게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니 원래 외국 가게도 한국에서 아, 장사하려면퍼 줄게. 좀 받아야 될거 아니야? 퍼 줄게. 야, 자, 오케이. 야, 빨간 녀석. 오케이. 그다음에 치팅 스타 어느새 초콜릿 맛으로 대체되었. 아니 아직 안 넣었다. 아 여기 줄게. 하프겔런 시켰다 이가아 여기 설치 가안 되네 위에. 블록 처리되는 거 없나? 통과 진행이 건데. 야, 통이다. 진짜 통이다. <웃음> 오잘자 됐다 슈팅못 하자 <웃음> 이 녀석 야 엄청 크게 주시네요 <웃음> 그육 6만 천 원이다 야. <웃음> 파란색 6한개도 대혼 코인으로 살래 아 오케이 아 콘으로도 판다 우리는 39 더하기 20이다 60일 다운 코인. 오케이. 받았다. 또 다른 것도 있다. 더 먹을게 아, 없지. 아이스크림 먹어야지. 야몸뭘로 먹을래. 나. 아. 얘 너무 커서 혼자서 못 먹겠는데. 못 먹겠다고. 아니다 먹을 수 있다. 야. 야. 아, 아니면 그거 슈팅스 다코어으로 줄까. 야. 오천 원, 5... 이거 0천 원이다. 나콘보단 6천... 통이다. 오케이, 아콘도 있는데 이렇게. 네? 자, 콘 있다. 아콘이 <웃음> <웃음> <엄청 야, 콩이 웃음> 너무 부실하잖아왜 <웃음> 까자고 눅눅해지고 맛없으니까. 야저 매장 뜨거우면. 응. 야, 아, 야 니, 야저아구찜 매일 때문에 우리 가게 녹는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. 약 무이.. 대현비통.. 아너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지? 어떻게 알았지? 약! 뭘로, 뭘로 먹을래? 거, 거 <웃음> 아 이, 이번엔 주걱도 샀다 어? 이, 이번엔 주걱도 샀다 약! <웃음> 아, 그거 뭐? 그거 그거 이름 뭐지? 임페스티드 라그 이름? 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지. 아니다 임페스티드는. 대원이 아니, 마음에 안든대아안 아, 먹어 임페스티드.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그럼 다른 걸로 먹어줄까? 뭐 와. <웃음> 그거 그린이요. 대원이가 <웃음> 바꿔래 <웃음> 아. 그걸 날래, 코퍼스인데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이거다. 이거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더라. 음, 잠깐만, 이거 볼게. 아비터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그거 준헌이다. 아, 그거 준헌이. 준원이다 아, 준원이 오케이. 아, 준원이는 콘으로밖에 안 판다. 아, 오케이. 야, 네 콘이 벽에 붙었는데. 아 그거 그냥 정시켜놨다 으악 됐다 준원이더 와총 크게 지네 얼만데 준원이는 육천 백원이 아니라 육천원이더 준원이 예. 으악 육천 준는 고마워 아, <웃음> 또 먹니 그래. 으악 아무것도 먹어도 되나아 식사줄 되나, 아. 식사 줄 되나? 아 된다 얼만데? 4 2 0 0원이래 야. 악 잠깐만 아직 1인분 밖에 안돼가지고 너무 응. 안 비싸다 포장은 얼만데? 테이크아웃 아 포장하면은 1200원 추가 야. 악나그야 <웃음> <안 된다. 웃음> 아,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배때문보 야. 너뭐 먹으러 왔지 아니 저거 하지마 이 녀석 아 오늘은 좀 많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쓰실라고 이 녀석 오늘 아이스크림이 할인한다 야 아구찜도 그게 할인할까 안 되겠다 아이스크림집 할인한다 오늘 h 같은파이 e 왔나?